일단은 결혼 못하는 사람 집어도 못하는 사람은 이분이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냥 연이 끝나는 거 같아요 누가 들어오는게 없다고 보면 되는 거야 본인은 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 없어요 그리고 김준호 씨는 그래? 약속 잘 지키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정말 평생 있을 것 같은 여자가 사라져요 그러까 제일 운이 좋은 사람은요? 근데 난흔하게왜 이모니 씨가 보이냐 사람이 있는 걸로 보여져요 누가 나를 자꾸 챙겨주고 여자 있는 거 아니야? 이상민 씨는 <웃음> 누가 맞춰줘 이 사람 때려요, 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저 결혼할게요 대칭이 안서는 꼴통이로 보여요 만약에 결혼을 냈다 했어 그럼 그또 돌아올 거야 안녕하세요 김포에 살고 있는 가신내린 백마장군 주현입니다 주현입니다 SBS에서 돌싱포메이라고 해요 누가 가장 빨리 결혼할 거고 얘는 평생 못할 거 같은 사람 하나씩만 보아주세요 일단은 결혼 못하는 사람, 죽어도 못하는 사람은 탑재운 이분이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냥 연이 끝나는 거 같아요 누가 들어오는 게 없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본인은 하고 싶은 음은 아니 없어요 뭔가 만나면 그냥 뭐 성관계만 하고 끝나는 응? 조건부가 될 수도 있고 그냥 뭐 황홀도 될수 있고 그냥 그런 건할수 있는데 그 뒤가 없어요 근데 돈이 많지 않나 이 남자가? 부모가? 부모가 근데 이 사람은 재물고기 많아서 자기가 먹고 쓰는 거는 아주 화려하게 들어와요 먹고 쓰는 거 그리고 은근히 섭취가 있고 대놓고는 비싼 거안사는데 보이지 않는 선에서 많은 것들 좀 고급진 거를 조금 살수 있는 사람이라고 다 보고 좀음흉해 음융하대 음흉하다 이렇게 들어와 그러니까 제일 운이 좋은 사람은요? 근데 난 희한하게 왜 이모니 씨가 보이냐 이모니 씨 어떤 운이 좀 그냥 뭔가 부드럽고 뭔가 준비돼 있는 사람 같고 그래서 귀인들이 좀 따르는 영국이다 이렇게 들어가 귀인들이 방송에서 보면은 선수하다 그래야 되나? 음. 그거는 실제예요. 음, 그렇게 보여요. 그냥 뭔가 정성스럽다 그래. 뭔가 하나씩 하는 것들 모든 게다 정성스럽다고 하는데 네. 여태까지는 아무도 나를 몰라 주는 시국이었다면 음. 내가 뭔가 하나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감동해야 한다. 뭔가 자꾸 호감으로 바뀌어야 한다. 네. 이렇게 보인다고 보고 네. 뭐 금전 벌이에서의 운은 이남 이분도 나쁘지 않은 걸로 보여. 뭔가 사람이 자꾸 차요. 신중하고 두려움이 좀 있어서 아마 그렇게 단번에 결혼이라고 얘기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람이 있는 걸로 보여져요 여자 있는 거 아니야? 누가 나를 자꾸 챙겨주고 내가 나를 자꾸 찾고 챙기고 하는 자꾸 뭔가 자꾸 오 가는 어떤 말들이 생기는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이 남자가 원체 수줍고 원체 신중하기 때문에 딱 뭔가 성사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 이 남자가 자꾸 누가 찬다 소리가 나와 그리고 김준호 씨는 조금 욕을 먹는 것도 있는 것 같아 왜요? 나너 똑바로 해 너말 왔다 갔다 하지 마너왜 어. 이렇고 저렇고 말만 앞서 약속 지켜 조금 욕을 먹는 추세기 때문에 이 김지민 씨가 오늘은 하고 싶은데 내일은 하기 싫은 아. 그런 수준에 있지 않을까 뭐본 김에 이상민 씨저 멋대로 아, 요이 사람은 또라이야 아, <웃음> 똘끼 똘끼 자기 멋에 살고 자기 세상에 갇혀 있고 이렇게 뚱뚱하냐도 자기가 좋으면 좋고 전형적으로 귀여운 에러난볼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감지가 잘 어려워요 우주인 것 같아 외계인 것 같고 아, 그래서 뭐 연애를 할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저 결혼할게요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리고 진짜 이상민씨가 대책이 안서는 꼴통이로 보여요 그리고 이사람또 산다고 칠수 있고 또요? 또칠수 있고 아 진짜 음, 늘 빚이 있어야 사는 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빚다 갖고 나면 허해요 자기 키워드도 없어지고. 빛이 없었으면 뜰 수가 없는 사주잖아. 자기의 치부를 머리 좋게 흥행을 삼았잖아.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때가 대운이었던 것 같아요. 돈을 많이 잃었지만 대운이 들어와 이 사람이 뭘 해도 예쁘다 소리를 들었는데 사실 지금은 그렇진 않아. 또 구설에 놓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조심하셔야 돼, 이분. 그리고 김준호 씨는 약속 잘 지키셔야 돼. 안 그러면. 정말 평생 있을 것 같은 여자가 사라져요 은, 은근히 김지민 씨가 냉정할걸? 네명 중에 만약에 결혼을 냈다 했어 <웃음> 누가 또 돌아올까요? 탁재훈 그리고 네. 탁재훈 씨도 그렇고 이머니 씨도 그렇고 공통점이 좀 무서워해요 여자를 여자를 책임지는 거에 대한 무서움 무서움이 있고 이상민 씨는 <웃음> 누가 맞춰줘 이 사람을 <웃음>